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은 이제 한번 또 새로운 패치가 마비노기에 열렸다고 하네요 어떤 패치인지 한번 이번에다 한번 쭉 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 패치입니다 자 드디어 이번에 나왔네요 한가위 보름달 패키지 특별판매 카라잭 말고 보름달만큼 풍성하게 담았어요 한가위 보름달 아 그만 카라잭 제발 한가위 아 제발요 보름달 패키지 특별 판매 자, 청명, 화사, 풍성한 한가위 보름달 상자를 소개합니다 보름달 상자는 망가기 비야다 거래 가능이네요 망가기 비야 기억의 세공은 뭐야? 경험치 상승의 열매 500% 한 개. 일단 이게 한 세트고 자, 화사한 한가위는 주황색 프리즘 박스 5개 알반기산 특별한 신성열 10개 현습기사 추가 영입권 패키지 1개 패트 환생이비약 1개 이렇게 되어있구요 나는 딱히 끌리지 않는 것들이야 자 풍성화 한가위는 뭐죠? 환생비약 10개 환생이비생 이건 좀 마음에 든다 환생비약 10개는 좀 쩌네 증폭된 스킬 수련 인자 와 이게 제일 크네 15개 이게 제일 비싸겠다 야풍성화이 제일 비싸겠다 착한 세공 도구 플러스 5개 보호 달빛 깨져서 와 보호 달빛 깨져서 정매장 수술 100% 아닌 하, 쩔었다 자 아이템샵 가서 한번 볼까요? 와와 <웃음> 예상은 했는데 진짜 와 진짜 비싸다 자 일단 기본 청명한 한가위 보름달 상자가 8400원 화산이 37700원 풍성한이 78200원 와 거의 8만원이네? 자보조 한번 자 청명한 망각 기억의 세공원에서 뭡니까? 기억의 세공 도시 기존 옵션과 신규 옵션 사이에서 원하는 옵션 선택할 수 있다 아둘 아,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고? 화사 한가위 와 37,700원이야 한개 특별한 신성열매 이거 뭐신성경험치 올리는 거겠죠? 패턴 생이비야 이거 보너스라고 하는데 다음에 79,000원짜리 와 이거 쩔었다 와7 9 0 0 0원이면뭘할수 있을까? 79,000원이면 여러분들 사실 이거 동네 우리 동네 치킨집에서 여덟 마리 치킨 통닭 치킨 여덟 마리 먹었지 와 환생이비 10개 스킬 수련 인장 15개 착한 세공 노고 5개 보호달비 경매장 수술 100% 할인 진짜 비싸! 너무 비싸 이거 이거는 좀 약간 에바스에반데 이거는 저는요 솔직히 환생이비약이랑 이거를 사서 뭘 하느니 그냥 겨울 프리시즌을 기다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패치를 보겠습니다 카라즈게 모험상자 또 바뀌었다고 하네요 이번엔 뭐가 나올까요? 아 상점 판매 보너스 아 탐격 이런 것들은 별로 안 끌리고요 자 다양한 아이템 일부 속에 수호의 영혼석 이거는 그냥 뭐 나호의 영혼석이랑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 반짝이 염색트? 이거 뭐죠? 원하는 색의 반짝이 염색 앰플을 직접 만들 수 있다고? 이런게 새로 생겼네 신기하게 있네 자 카라젯 가방 교환권 이거는 뭐 언제나 나왔던거죠 카라젯 가방 교환권은 자와이 날개가 또 풀렸어요 날개가 사막전사의 흰 날개, 사막전사의 붉은 날개 이번 건 디자인이 좀 약간 별로 안 예뻐요 약간 파라오 풍이네요 자, 이 날개도 약간 그 끌리진 않고요 자, 이건 뭐죠? 이 고양이 뭐지? 사막전사 고대 사막의 수호자를 불러야어요 그냥 고양이라는 거네, 한마디로 그 너구리 그게 있거든요, 너구리? 어있죠 자, 길 잃은 너구리 이벤트. 길 잃은 거대 너구리 이벤트입니다, 이게. 허허... 한한 한 달... 한 3...